안녕하세요. 신발 박사 이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보통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휴대폰과 함께 지금 이곳에 차고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인라인 채널을 촬영을 한다거나 또는 자전거 때문에 촬영을 한다고 할때 가끔씩 바람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휴대폰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이크를 함께 사용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바람소리 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고 또 마이크를 이제 옷에다 착용을 하다 보니까 옷 때문에 생겨나는 마찰음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데드캣이라고 하는 제품이 검색이 됐습니다 데드캣이라고 하는 게 바람 소리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TX650 이라고 하는 소니 마이크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마이크에 맞는 데드캣 윈드스크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다가 하나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존으로 제가 넘어가서 구매를 했고요 오늘 도착을 해서 바로 뜯어 보았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이제 모노라고 하는 브랜드이고요 WSG10이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두 개의 한 세트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하나는 벨크로가 달려있는 약간 큰 사이즈의 데드캣 그리고 또 하나는 고무줄이 달려있는 좀 작은 사이즈의 데드캣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벨크로가 되어 있는 데드캣을 TX650에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TX650에 이제 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것을 끼우고는 이제 옷에다가 이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고 촬영을 한다거나 또는 어디다가 두고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는 어떨까? 한번 제가 한번 입으로 바람 한 한번 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소리가 잘 막아지나요?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빼보고 할 테니까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귀로 듣기에도 마이크를 지나가는 바람에 마찰음이 좀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좀 작은 걸 한번 끼워 볼게요 작은 거는 고무줄로 되어 있는데 약간 타이트해요 네 됐습니다 이 작은 거를 끼우면은 약간 위에가 약간 남아요 남을 정도로 끼우고 옷에다가도 네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바람소리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옷하고의 마찰음도 많이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데드캣은 바람소리를 얼마나 잡아주는지 제가 한번 다시 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빼고 불어볼게요 조금의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소니 ts65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야외에서 촬영을 하실 때 혹시나 바람 소리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이런 저렴한 테드캣을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두개 합쳐서 가격은요 약 10파운드 아니 10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배송비는 약 5달러 정도가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15 6달러 정도가 들었고요 국내에서 구매할 때는 뭐 사, 최소 3만원 뭐 25,000원, 3만원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아래 적어 놓을게요. <웃음> 네, 그러면 간단하게 TX60을 사용하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바람 소리 때문에 고민하실까봐 리뷰를 남겨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신발 박사 이웅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